박선장, 즉시 화생했다. 했지, 화생을 그린다. 아궁이 길 불러라. 예, 예, 등그였어 오중어 불러서 먹하라 양쪽 합치기도 뻑부로 쓰다. 이자 저기도 드겁급증명사리성기간이정가보도 늘어. 난저지적인 가장 좋 이 양, 어, 이, 제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그리고 거, 거, 거, 거, 거, 거, 우 거, 거, 내 번난 발 거, 중분도를 우리 둘이 곁을 좀, 좀 사려주고 둘이 독수로다 시간절벽에 끄고 둘이 깨져그둘 속이 좀딱라고라간그 조초비 그려내 지가 를걸고돈들겨걸냐 가지 우리가 그라